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산시장 곽상욱입니다.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올해 신축년은 하얀 소의 해라고 합니다. 신축년 새해에 신의가 두텁고 근실하고 또 인내력이 강한 소처럼 전대미문의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인내하고 각자의 삶을 지켜온 모든 분들이 새로운 희망과 결실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. 저 또한 시민이 더 행복한 우산시를 위해서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치 분권과 교육을 위한 신념을 잊지 않고 근실하게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 새해는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